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쭉 현장 현상들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학교 선생님 손적 버스도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되게 되게 중요한 이제 변화들인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거는 왜냐무드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내가 그, 그 내가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지금 성주만에 지금은 안에 내가 몰입 장애가 있네요. 너무 약하게 입고, 그래고 네, 네. 지금 몰입 장애 없으면 약을 쓰자고 얘기이는걸 보고 네, 네, 네. 3주 정도 된 거예요. 아마 3단계가 어진것 같아요. 3주 정도 됐을 요 네, 네. 지금은 몰입 장애가 거의, 거의 없어진 상태에 반갑네요. 근데 네. <웃음>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애가 보여주는 모든 분위기가 네, 네. 뭔가 느낌이...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음. 내그 얘기를 한번 해주는게 오히려 음. 상황 을이야기더 분명해요. 네. 느낌이 네. 어떤 떻게 달라졌는지 음. 음. 느 음. 현상들이지만, 음. 그러니까 그, 아직은 능동성이 늘었다 말적극다니타이밍은안 뭐. 네, 그러니까 네, 네. 줘요. 그렇죠. 내가 네, 원하는 게 네, 타이밍을 안 준다. <웃음> <그냥>.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서 더. <못> 그렇지그 <웃음> <웃음> <웃음> 그죠? 애가, 애가, 애 엄마를 괴롭히죠. 내가, 음. 네. 그, 리입장이가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잠들 줘야만 겨우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전하고 다르게. 네, 반대로, 그, 그, 그, 반대로 됐죠. 그, <웃음> 네, 반대로 됐죠. 그래 자폐를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거죠. 자폐가 네. 자, 자기 세계에 가치도 있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자기 세계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계속 땡겨내잖아, 노인장으로 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겨 놀자 지겨 놀자고 네. 엄마 아빠가 푸시해서 들어가 때려면 네. 네? 지금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엄마 아빠 놀자 놀자 네. 놀자 그히고 엄마 네. 아빠가 힘들어서 못 담당할 정도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이게 머리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뭐냐면 얘가 혼자 서 있을 때 전에는 멍하고 네. 자기 머릿속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보고 있으면 멍하고 띵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몰입장애 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네. 1단계, 2단계 약 쓰면서 애가 눈맞춤을 한, 한 눈맞춤 능력이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네. 눈맞춤을 할줄 아는데 몰입장애 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 3단계 하고 몰입장애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애가 몰입하는 걸 방해하는 약에 이 네. 지금도 3단계 약이 빠지면 다시 몰입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빠져버리니까 그걸 제 3단계가 들어가니까 몰입이 없어지니까 이제 혼자 절대 자기 세계를 안 가고 엄마 아빠도 계속 보는거죠. 네. 네. 그게 래서그몇주 사이에 나타난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니까 학습이 된대로 이제는 완전히 능동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풀타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제대로 안해줘도 애가 풀타를 하자고 푸시를 하는 거라고 네. 잖아요 네. 혼자 자가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눈빛 보니까 안졸 아까 졸려지만 눈빛이 모래장이가 빠진 눈빛이던데. 뭐. 계속 있잖아 집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뭐 모래놀이 뭐 여러 가지 놀이 했잖아요. 응. 그걸 다 기억하고 이제 낮에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그냥 그냥 진짜 순서대로 다 해야 돼. 어서 <웃음> <웃음> 이거 열어, 저거 뜯어, 이거 해줘. 그치, 네. 네. 완전히 죠 <웃음> 네. 다른 얘기가. 폭발적이죠 폭발. 네. 이죠 이게 일 단계 안에 먹을 때가. 뭐, 살아있는 게, 약간, 무생물 같던 애가 살아있는 애가 됐을 때되 지금 이 3단계에서 애가 또한번폭탄이 일어났죠, 요 네? 네. 그냥 자기 세계에 자꾸 들어가던 애가 음. 완전히 자기 세계에서 벗어났죠. 네. 지금 이정도면 그, 자폐, 자태의... 어, 저기, 그, 보살 났 지금 기대하고, 예? 요 이런 미세 근육이 다생일 때, 이 얼굴 표정에서 미세 근육이 이렇게, 살짝미소질수 있게 까되는 네, 네, 네. 음, 말도 확확 냈어요. 서 말도 그 전에는 이제 되게 나오기 힘들어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요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그 되기 때문에 그냥뭐 말이 계속 늘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어쨌든 저번에 뭐 예, 이게 축하할 정도의 반응, 축하를 할 만한 반응, 네. 멘트에서 느낌이 잡혀지는 느낌이었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아. 점점 뭐랄까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상황이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컴퓨터 할때 항상 안경 끼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할 때는 자기 이제 어, 그안 좋은 기억이 자기 엄마 일 하면 나를 어, 좀 보지 않는구나라는 예. 좀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하면은 이렇게 쳐다보면 어쩌니 안경을 확져버리고 헛... <웃음> <던진 말고. 웃음> 나가자고 <웃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치, 그치, 네. 사람이야. 이게 좀 어, 축하받을 정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이이제 이게, 이게, 이제 내가 섣부르게 얘가 이제 잡혀 벗어났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사실 해주고 싶을 정도의 변화요 지금 변화는. 네? 왜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서도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하고 어? 속에서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 못 해주는 거는 아직 의학적으로 보면 그걸 평가하려면 또래 수준하고 평가하거든. 네. 근데 이제 또래 수준하고 평가하려면 를 얘가 아직까지 애기짓을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객관적 검사에서는 그게 아직 안 나와. 네.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는 건 이제 학습을 해서 점점 쫓아가야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자폐가 뭐냐 했을 때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다. 음. 이게 자폐고 그거는 뇌에 악성코드가 들어온거다 이런 표현을 주잖아요. 이제는 얘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지금. 네. 그게 네. 되시죠 네. 지금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일반 아이하고 거의 같은 상태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뇌에 자폐를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인 악성코드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너무 그냥 일반 애기 같잖아요. 그냥 말썽쟁이 일반 네, 애기 같잖아요. 도쟁이 같은 이제 뭐코디하고막 두드리고 이런 까예 도쟁이 그러니까, 네, 이제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도쟁이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이 정도로 되면 지금부터 이제 어, 한뭐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음, 애가 지금 정성이 될지 안 될지 50도 5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가 발아가 되고 감각적 회복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면 정상이 이제 학교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제 어? 어, 언어도 이루어지고 감각적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어, 아이가, 아이가 정상 범위로 가서 어, 회복이 됐는데 확률은 뭐 95% 90% 이상 됐다고. 50대 50이라고 는게 역전된거지 지금은 이제부터는 어 시간싸이제부터는 뭐냐면 어 컴퓨터로 치면 아빠 엄마 컴퓨터 하니까 악성코드 제거가 됐어 자폐를 만든 악성코드 제거가 됐어그 다음에 센서 감각장애들 있잖아 본가 듣는다 이런거 입력 출력장애들이제 키보드가 작동을 잘하는데 키보드도 회복을 했고 마우스도 작동을 해. 학습이 이루어지는거지 외부 입력이 네. 이루어지는데그 네. 다음에 스피커로 소리가 잘안나는데 소리도 나와 네. 출력도 돼 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하고 네. 소프트웨어하고 다 고쳐진거예요 네. 네. 이해되겠죠 네. 지금 작동 하는거예요 근데 그 안에 깔려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엄마이 있듯이 돌쟁이 데이터베이스예요 돌은 넘어 지금 저작한 <웃음> 18개월? 아. 응, 이 정도 될거예요 네. 응. 성수 검사하면 응. 근데 이제, 아, 그러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겠지, 2년 네? 네.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따라잡는 거야. 딸른친구도터 따라잡는 게 어떻게 따라잡냐? 딸 애들은 엄마, 아빠가 하루 놀아줄지를, 얘는 엄마가 2일치, 3일치씩 놀아주는 거지. 네. 그럼 1년 정도 뛰면 또래하고 같은 수준으 있었을 거야. 학교 갈 거야. 학교 일반 학교 갈 거야. 네? <웃음> 학교 일반 학교 갈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 <웃음> <웃음> 이해되시겠지? 네. 단몇개 조건이 있어요. 식이요법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야 돼요. 음. 식이요법이 무너지면 다시 무너져요. 음. 네. 네. 한약보경 지속해야 돼요. 안그러면 아, 아, 아, 아, 또 떨어져요. 음. 네. 아니, 아, 완전히 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네. 그 다음에 플로타임 지금같이 음. 시듯이 해야지 올라와요.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뭐 상태 좋아서 어, 이제. 그 뭐, 면역치료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3단계 안약하고 그럴 땐 다시 다이어트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꼭 기억해 내기해 보 뭐, 내가 보면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추가 조치는할 거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가면 학교 갈수 있게끔 생각하시면 어, 아요 정상정상 평가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듯이. 지금같이 시기복아시고 지금같이 노아주시고뭐이 한정 그렇게 쓰고 음. 항상 정상 날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게할게요 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준비 중 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음. 음. 어 일단 지우가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라고 조금 하면 네. 자기가 알아들으면은 네. 네. <웃음> 음. <웃음> 네, 약간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 그런 그리고 가끔 이제 뭐물숙과 시름 시어 이런 모를까 시어 뭐 물줄까? 쉬어. 음. 쉬어. 이렇게 음. 대답할 때가 있어요. 네. 음. 그 다음에 이게 자신감이 음. 엄청 이제 음. 높아졌어요. 음. 음. 엄청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르조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능령하듯이 음. 가져 뭐 가져 아아뭐 음. 음. 해요 막 이런 식상표현 적극성으로 그게 갑자기 그렇게 변해서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놀이를 이끌려고 음. 해요. 음. 네.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막 애한테 끼워달라고 치어 음. 이거 때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애 애한테 끼려고 많이 놀... 했는데. 이제는 지우가 계속 노래한나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어디 가지 말라고, 이거 잡아, 음, 이거 잡아. 진짜, 진짜, 이거 맞아. 해줘, 저거 해줘. 예, 네, 음.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이거, 꼬꼬꼬 막, 이렇게 하는 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음. 이제, 빠이빠이 가능해졌어요. 음. 이 사람들 만나서, 이게 지금 펼쳐요. 이렇게 빠이빠이 돼요. 음. <웃음> 네. 음. 그 타인한테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음. 이제, 이제, 어, 좀 친해진 타임이죠. 할머니, 응. 할아버지, 응. 뭐 선생님, 응. 예.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최근 들어 좀 많이, 응. 만나서 좋었거든요 그전에는 좀 이제 엄마, 아빠만 계속 놀라고 응. 했는데, 응. 애가 계속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응. 할머니 집에 하루 자고 오고 그랬는데, 응. 아, 그렇지. 뻘쭘하고 안아줄까? 가서 안기고, 할머니 응. 보고 웃기도 하고, 응. 예. 그런 그런 예. 그런 거였어요. 예. 음. 네, 그리고 다른 아이와 음. 이제 한 번의 상호 작용이 가능했어요. 음. 음. 네, 그, 그, 그 아이가 이제 키즈카페 가면 자주 만나는 아이인데 음. 네, 좀 어려요. 워그펫 에디 인형 이 있었어요, 조금 네. 그래서 와 이쁘다 며뒤야 이거 봐봐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다른 아이랑 좀 질투해서 그냥 도망가거나 보지도않고 음. 했는데. 음. 슥, 보정이 다었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누구야, 이래 지어 한 번쯤 만져봐도 되야, 응, 주더라구요. 뒤에서 이렇게 만져보고, 지어야, 이는 누구꺼니까 주자, 이거 또 주더라구요. 음. 한번더 그, 그, 또, 가가지봐또한번 그, 그, 아. 아. 죽어갖고, 그렇게 했어요. 음. 다섯 데같터 음. 이거 막, 뺏기면 막, 울고, 자기 이렇게, 갖고 도망가고 음. 막, 이런 음. 식이었거든요. 음, 요 예. 음. 음. 음. <웃음> 음. 그리고 이제, 말기와, 말 같은 종아리가 많이 들었어요. 음. 예. 특히 이제 표현어, 그리고 말기도 조금 많이, 예. 좀 많이, 그런 걸 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코어디어 하면 음. 음. 여기 코도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음. 예. 음. <웃음> 네. 음. 그렇게요. 그리고 음. 가끔 이제 엄마, 의미 엄마를 불러요. 음. 이렇게 막 엄마가 딴게 보고 있어요. 응. 엄마 엄마? 이거좀 달라고. 네그 엄마 저랑 그 감정 교류가 굉장히 응. 더. 어, 엄청, 괜찮다. 예, 좀, 이제, 심하다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아빠가 막 노래하다가 지우가 이게 까냈거든요, 저를. 예. 그러니까 아빠가, 야, 공을 엄마 깨자그러고 아야야야! 막, 과장하고 하니까, 얘가 막, 갑자기 손 떼면서, 엄마 아야한다. 고 아, 취미 싫은데? 예. 조금만 제가 좀말투에 좀, 좀, 이제 뭐, 그냥 웃지 않고 말하면, 좀, 어, 엄마 왜 그러냐고. 예, 예, 예, 좀, 굉장히. 아, 감정을 가 지금 있는 것 같은 아, 네. 네. 읽는 거. 아있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기 눈빛 보니까 어시 눈빛 봐. 애가 흘렁터한 게한 개도 없어졌어. 요 네. 아? 네? 아. 그냥 아. 일반 일반 애기 같아요. 엄마 안죠 아. 엄마 안 좀. 그래. 축하받은 대 말귀를 좀 많이 알아듣게 되니까 이제 좀 협상도 네. 좀가능해지어요 네. 네. 넓기도 많이 편해그죠 네. 이전에 어, 뭐뭐 치료하 치료하는 어, 거 하고 엄마 치료이는거 하고 엄마 됐료하는거 하고 됐마 치료하는 거 하고 엄마 치료하는 거 하고 엄마 치하는거 하고 엄마 치는거 하고 엄마 치료하 하고 는 완전히 다 적극적인. 네, 완전히, 저랑 다른 나이고제 차가 있는데, 맨 처음 먹은 게 나은 거같아 음.